그냥 덮어두기엔 너무 억울한 죽음이 있다는 제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우리에게 낯익은 연기자 한영숙 씨였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죽음이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본명보다 엄상궁으로 더잘 알려진 한영숙 씨. 누구세요? 이 나쁜 병 땀병에 걸려서 이나 사망 두달 전까지 맹렬히 활동하던 연기자였습니다유족은 한씨의 죽음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주 건강했어요. 평소에 아주 건강했는데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 나와서 이렇게 안치되때 있다는 는 정말 상상이 안 되거든요. 4월 19일은 한 씨에게 운명적인 날이었습니다. 이날 영화 출연 계약을 맺었던 한 씨. 물설사. 설사 때문에 병원을 간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설사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이제 약국 문이 다 닫고 그랬으니까 이제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맞고 그 이튿날 방송 스케줄을 마칠려면은 일단 설사를 멎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갔었죠. 아주 건강한 상태로 간 거예요. 그런데 진료 과정에서 충복부 대동맥 박리증이 발견됐습니다. 대동맥 박리증은 혈관 안쪽에 균열이 생겨 부풀어 오르는 증세를 말합니다. 4월 25일 한신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대동맥 박리수술은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치료입니다. 그런데 조짐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술에 17시간이 걸렸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도 잠시, 다음날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이후 장천공이 의심되는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일주일 뒤 가족에게 세균에 감염됐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후에 감염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고그자가재수 뭐 없어서 그런 거 같다. 이런 식의 어, 네. 그 어떤균이라 얘기도 안하 그냥 악성균이라고만 슬쩍 지나가는 말로 악성균 감염이 돼서 경력이 기는 거다. 한가 감염된 세균은 v r 즉 대부분의 항생제가 듣지 않는 공포의 세균으로 슈퍼박테리아로 불리고 있습니다. 5월 15일 한 씨는 장에 구멍이 생긴 데다 혈혈증이 확인돼 복부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장에 이제 그물이 가득히 덮여 있어요. 굳어그더니 저한테 가리면서 완전히 장이 떡이 됐, 됐, 됐습니다. 그래요. 이후에도 두 차례나 수술을 더 받았지만. 세균을 잡지 못해 열어놓은 배를 닫지도 못하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유족들은 한시가 세균에 감염된 것은 어려진의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천공이 의심되는 징후가 진작부터 있었는데도 복부절개를 미루는 바람에 장천공으로 복강이 오염되면서 슈퍼박테리아에 의해 감염됐다는 주장입니다. 이이이이 그뭐그 의료진의 의견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는옵니다나이병고기 때문에 니다 6월 15일 한 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발로 그래서 병원에 간지두 달도 못된 시점이었습니다. 그 면회 시간에 이렇게 중환자 실에 이렇게 전화 들다 보면 뭐 대충 만 씻고 막 우르르 몰려들하가는 그런 형태에 그러니까 이 오히려 감염이 안 되는 게 이상할 정도의 그런 여건에서. 과연 세균 감염은 피할 수 없었는지 다시 물어봤습니다. 네. 제가 어떤 잘못된 판단을 내는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제가 판자를볼때 부실하게 보거나 불성실하게 봤다고 한 것도 저는 안 합니다.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절대 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는자 식으로... 안녕하십니까. 피스수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병원의 위험한 비밀 2부에서는 병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감염을 실제 사례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탤런트 한영숙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는 고인이 된 한영숙 씨의 경우 유가족들은 의료진의 실수로 병원에서 세균에 감염되었다고 말하고 병원 측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영숙 씨는 그저 운이 나빴던 걸까요? 운수 탓으로 돌리기에는 병원 내 감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현상인 것처럼 알려진 이 병원 감염의 실태를 박건식 pd가 취재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가을 일명 귀족수술을 받았습니다. 귀족수술이란 자신의 몸에서 지방을 뽑아내 주름진 곳에 주사함으로써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성형수술의 일종이었습니다. 초창기 사진입니다. 네. 주사를 된다. 맞은 곳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음. 얼마 후 얼굴이 붓고 곰기 시작했습니다. 여드름인 줄 알았어 처음여드름 한두 군데 이렇게 나는나그는데 거기서 이멍이 커지면서 뭐 이렇게 막 피고름 같은 게 당시 염증 부위에서 나온 피고름. 피고름입니다. 밑에 이 전염성이 어. 강한 세균성 눈가진이란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것의 전부입니다. 그, 제가 감각이 없는 거 여기가. 이렇게 덜렁덜렁 너메 살는 것처럼. 그리고 이게 송충이처럼 막 안에서 뭐가 서 가려워서 겠 이게 여기 어... 세균은 얼굴뿐 아니라 몸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몸으로 빠진 것도 여기 있어요. 지금. 몸은 그래요. 좀 지금은 아, 아무런 요 아무런 여기도 네. 이런 데서 이런 여기... 피부과에서 경락을 하면서 어머 몸에서도 뭐가 흘러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야 뭐좀 밖에 있어 이렇게 네. 생각해 그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짜잖아요. 네. 여드름 짜듯이 그러면 네. 이렇게 이렇게 나와 피덩어리 같은 게 덩어리 덩어리 이 이게 걸린거 아, 네. 거. 이게, 이게 지금 약간 포도포도. 에, 이거 무서워서 제가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갖고 내가 막어 진짜 창피해갖고 누가 때 말도 못하고 조 씨는 주사기 의해 세균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책임을 부인해 왔습니다. 최근 조 씨는 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원장이 바뀌었을 뿐 과거 그 자리에 같은 이름으로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근무해온 직원이 조 씨를 맞았습니다 병원 측은 경찰을 불렀습니다. 조 씨는 경찰에 의해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감염 사건에서 환자 개인이 의사의 과실을 밝혀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해 경기도 이천에서는 유례가 없었던 대규모 주사 감염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사를 맞고 곰 끊어 산몰된 엉덩이 사진입니다. 무려 77명의 사람들이 같은 병원에서 조사를받고이 같은 괴질을 알았습니다. 초등학생에서부터 70대 할머니까지 이들은 가벼운 감기 때문에 병원을 들렀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본수소관으로 치부하기에는 피해자도 많았고 양상도 심각했습니다. 그 진짜 말로 대중 같아요. 지 가지고 어떤 어 봐도 눈다거나 너무 딸인데이잔할때이 되게 서안 좋아요. 어떤 엄마 울생서 진짜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피해자들은 2004년 10월에서 11월 사이 감기 주사를 맞은 사람들 세균이 적게는 두달 많게는 여섯 달까지 잠복해 있다가 지난해 초부터 발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불지같이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고 이제 이렇게 제이좀 엉덩이에 부어 오라니까는맨 처음에는 이제 중기인 줄 알고 의사한테 이거 왜, 왜 그러냐고 애들 애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 이거 고뭐 단순 종기입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그냥 거기서 이렇게 그 십자로 이렇게 작면서 이거를 딱 누르니까 덩어리 이하 그냥 툭튀나니까이 컵으로 두 컵을 받아냈어요, 이 세균은 통상적인 항생제로는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두세 번 수술을 받았고 그때마다 상처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이만큼 나가지고 그러면서 치를해 갖고 여기 매일 가서 이제 거 이만큼씩 막 집어넣고 그거 빼내고 또막 하고 들어왔어요. 막 이렇게 내고 다시 좀 사태가 커지자 의사는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를 어렵게 만나 감염 원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목소리> 주사기는 주사 직전 개봉해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염수도 일회용인 20ml가 사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문제가 된 기간에 500ml나 1L짜리 시염수를 개봉해 주사기에 약을 미리 재어놓고 사용했습니다. 이 병원과 같이 식염수에 주사바늘을 꽂아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4일간 식염수에 주사바늘을 꽂아뒀다가 세균검사를 해봤습니다. 검사 결과 폐혈증까지 유발할 수 있는 장부균이 발견되었습니다. 1차 조사 후 관계기관은 장시간 개봉되어 오염된 생리식염수가 환자에게 주사됨으로써 세균이 엉덩이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세균의 정체도 밝혀졌습니다. 비결핵성 항산균, 일명 거북결핵균이었습니다. 보통 알코올 가지고는 죽지 않고 보통 열면 고압 증을 해야지만 어, 그런 균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소독으로는 그 제거하기가 힘 그런데 2년이 되어가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그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청은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증거를 놓쳤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저희가 보고를 했는데 업무가 전염병이 한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자기 업무가 아니래요. 그렇죠? 일단 와서 현장을 와서 우리 떄 아닌지 아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좀 제발 좀 내려와라 내려오라 그렇게 얘기도 안 내려왔던 거예요. 그 그기 아, 뭐라고 공 이런 정도 2004건 이후 주사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연하는 것이 있는지 병원을 돌아봤습니다. 주사제 운반대입니다. 주사 직전에 개봉해 제어야 할 주사기를 50개나 미리 재어 놓았습니다. 또 다른 운반대에도 주사기를 잔뜩 재워놓았습니다. 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가운데 악습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에도 주사기를 잔뜩 재어놓았습니다. 쓰다 남은 식염수를 사용한다는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이천 사고로 경각심을 가질 법도 한데 주사 감염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지난해는 영동포구의 한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후 엉덩이가 곪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엉덩이를 이렇게 때려줄게, 뭣도 모르고 엉덩이를 침대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걸엉덩이한 때려주면 애가 다지워지는 거예요. 들켜보니까 그파닥파 이렇게 곪기 전에 면초 생기기 전에 아주 거 있잖아요. 거. 이게 거예요. 드러난 피해자만 14명. 지금까지 고통을 겪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동구에서도 집단 감염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주사를 마친 뒤 동등이가 괴사되는 것이 이전의 사건들과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사고를 운수 탓으로 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법대로 하라는 말 뒤에는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세균 감염 사고는 특히 책임 소재를 가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주사 한 방에 그야말로 생사를 넘나들었습니다. 네? 선명한 흉터와 새카맣게 괴사된 주사 자국이 감염의 심각성을 말해줍니다. 뭐주사이라 푸노. 뭐항생서주사국에서도한고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에도한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어. 한국고저녁때국에서도서 저녁 때니까 도한국에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에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고 그 사이 세균이 퍼져 다리 전체가 썩어 들어갔습니다. 일단 내가 깨보니까 보상 30일이 지났더라고요. 30일이 아니에요. 근데 깨보니까 뭐 피부 다있겠는봉합압도안 하고 다 이게 벌리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었지만 의사가 책임을 부인해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두사로이 일어난 것이다. 이거는 뭐 너무 여지가 없는 아, 상태였다고 판단했는데요일심에서 네. 그렇게 안 봤어요. 일심에 아, 졌어요. 일심에서 어떻게 본 겁니까? 은심에서 하여튼 곤충에 의해서 물렸을 수도 있고 이후 김은은 조사를 놓았던 간호조지사에게서은근같은 진술을 얻어냈습니다 그 병원에서 일회용 은사기를 여러 번 사용했고 김 씨에게도 재생은사기를 사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진술에 의해 감염 경로를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 사람에게 놓고 남은 주사액과 공기 중의 세균 등의 오염된 실린들을 다시 사용함으로써김 씨가 감염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완전 날벼락입니다. 대놓고 대니까다 꿈마 형상이다 마이 병원 내 감염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서 승소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앞서 김상환 씨의 승소도 해당 병원 간호사의 양심 선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게다가 거듭되는 사고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는 보건 당국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균 감염을 아랑곳하지 않는 위험한 의료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한방병원은 과연 어떤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침은 주사와 마찬가지로 밀균 보관되어야 하는 고위험기구에 속합니다. 한 한의원. 한의사가 맨손으로 굵은 침을 꺼내댑니다. 근데 안 그냥 안 한의사가 맨손으로 쥔 부분은 침액 끝부분이었습니다. 원장은 어? 같은 침으로 발에 침을 놓은 후, 손에도 침을 놓았습니다. 잠깐만요. 어. 아, 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무슨 침이 이렇게 아파? 45년 전에 이걸 했어요. 도저히 피가막 줄줄 나오는데? 아, 그래. 네. 어, 키, 상체에서 피가 흐르자 휴지를 꺼내줍니다. 같은 침으로 이분은 오른발에 침을 놓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의원. 침을 놓기 전 침대에 침을 꽂아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벗 위에 침을 놓은 모습도 보입니다. 맞다. 책상 위 침통에는 누렇게 변색된 알코올 솜에 재활용 침들이 꽂혀 있습니다. 또 다른 한의원에서는 운반대 위 침틀에 재활용 침을 배고키 꽂아두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 출혈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침 못지 않게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한 한의원 알콜 소독 과정도 없이 같은 침으로 여러 번침을 놓습니다. 감염이 우려됩니다. 이어 부항을 뜨자 피가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화장지로 피를 닦아냅니다. 너 아직. 음. 어, 그래도 까맣다. 어. 네. <웃음> 또 다른 한의원. 부항을 뜬후 역시 화장지로 피를 닦아냅니다. 이 한의원에서는 별도의 수독 과정 없이 부항을 물로 씻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의원들이 물 세척이나 자외선 소독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먼저 부항에 세균을 바란 후물 세척만 할 경우와 세제로 씻을 경우 그리고 자외선 소독기에 보관할 경우 균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세제로 씻은 부항의 배지입니다. 상당 부분 균이 없어졌습니다. 물로만 씻은 부항의 배지입니다. 균이 잔뜩 자라 있습니다. 자외선 소독만 거친 경우도 비슷합니다. 멸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임할머니는 부항을 시술 받은 후 하마터면 발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어 가고 예. 이제 팔 바닥만 남았었어요 네. 발을 뺀후 침과 부항을 네. 시술 받았는데 시술 부위가 새카맣게 썩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날로 해 갖고 이 다리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요, 요가 다 썩어 가지고 팔 바닥만 남은데그 이제 썩을 때딱 마다 이렇게 치료를 해서 딱 꺼내 썩은 게딱 꺼내고 딱 꺼내고 그랬더만 얼마나 아픈지 몰라 요냥막 죽어 약간... 봉화지겸이란 진단이 나왔지만 감염된 균이 무엇인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여다 막 하여튼 석달인가 게그 살이 조금 찼어. 어느 정도 빨근 이렇게 덩어리같고 그리 껍은안 생겨. 이 가죽이 안 생기더라고. 이게 여기서 여기서 뛰었다가 띄어, 다붙어 석달간 무진 고통을 겪은 후 다행히 발은 나왔지만 이 일로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장애가 생겼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까지 간 끝에 한의사가 약간의 배상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의사는 지금까지도 감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게뭐이거이상 어떻게 이 정도 해놓고서 하는데. 아 그럼 뭐 공기, 아니고 그럴 정도에 그 저기 아무튼 뭐 공기도 마시지 말아야지 공기 중에 얼마나 힘내는 그, 그런까지 우리가 다 책임질한 얘기는 선중 우리가 보 너무 큰 이해가 안 된다. 예, 한방 역시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무엇보다 환자들이 똑똑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환자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환자실은 그야말로 생과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중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더욱더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곳의 위생실태는 어떨까요?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이 모여 있는 중환자실은 감염 방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역객들은 가운을 갈아입고 손을 씻어야 중환자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손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금 손을 씻지 않고 오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입니다 또 다른 병원 중환자실 앞입니다 이곳에는 아예 손소독기나 세면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면역객들은 가운만 갈아입고 중환자실로 들어갑니다. 또 다른 병원 중환자실입니다. 아이들이 중환자실을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중환자실을 아예 통제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는, 중환자실이 면역객에게 편리를 위한 공간인지 환자를 안전하게 보살피기 위한 공간인지 어심스러울정도였습니다 중환자실은 면역력이 약한 환자가 많아 특히 공기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 다른 병원 중환자실의 공기 중 세균 양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p n t c 너무나 많아 측정할 수 없다는 충격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환자실 보내려고 하도 종환자실 보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요 아, 종환자실 가더기 때문에. 세균을 넘기는 가장 주요한 매개체는 의료진의 손입니다. 종환자실의 기구는 대부분 멸균이 필요해서 장갑을 착용해야 하지만 대부분 맨손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맨손으로 상체를 치료하는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서다가지고기를저집어고수막으로막 불안해요. 막. 중환자실 감염의 3분의 2는 기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요로 감염이 전체 중환자실 감염의 37%를 차지합니다. 요로 기구는 오염되면 곧장 요로 감염으로 이어지는 고위험 기구로 반드시 무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는 이 기구마저 재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자한테 가기는 거는 그냥 당연히 하나 걸로 가겨지겠 하나 썼다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이제 재활용. 또 재활용. 하 너무 가 조금 나으면 인공호흡기와 같은 준 위험 기구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화학소독제와 같은 높은 수준의 소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병원의 간호사실과 연결된 공간입니다. 선반에 재활용용 인공호흡기 기구들이 늘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환자들의 대소변을 버리는 변기통이 놓여 있습니다. 내변, 소변의 균이 호흡기에 그대로 전이될 수 있어 소독은 고사하고 오히려 오염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원장을 만나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문제의 장소로 가봤습니다. 널려 있는 인공 호흡기구들은 수거된 상태였습니다. 네, 여기... 네, 네, 호흡기나 호흡도기 성격이 아닌여기오염 버리는 거시기 네, 네. 하... 그러는 와중에도 한 간호사가 환자의 소변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질병 관리 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내과 중환자실 환자 100명 중 11명에게 병원 감염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어, 중환자실이 취약 기간이에요. 그 병원 감염에.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환자실은 한 10% 내지 한 20% 됩니다. 그러니까 병실보다 한 5배 정도 높습니다. 한세배 내지 한 다섯 배는 높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감염 세균의 상당수가 항생제 내성균이라는 뜻입니다. 김씨도 MRSA, 즉메치실린내성황색포도상 구균에 감염됐습니다. 세균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에다 현재 두 눈까지 실명한 상황입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내출혈로 쓰러져 혈관 조용술을 받았는데 가족들은 그때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혈관 내시경격인 혈관 조영술은 카테타를 혈관에 넣는 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응. 그시 그그 혈관 조술을 마지막으로 했던 혈관 조술 후 감염인 것같다 현재 병원 쪽은 감염이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면서 퇴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감염이 전적으로 병원 책임이라고 하면 뭐 그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주 공간에서 무균 상태에서 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소독을 잘하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병원 입원하게 되면 3~4% 감염이 어쩌어쩌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병원 측 주장대로라면 감염은 그야말로 운수 소관이 되고 맙니다. 박 씨의 남편도 불운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편은 2년 전 자전거를 타다가 이곳에서 넘어졌습니다. 장소를 이렇게딱 잡는데 이렇게 돌이 조그만 게 하나 있었대요. 고개 밖에 딱 걸리면서 넘어졌대요. 아... 남편 백신은 이날 사고로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 백신은 약간의 간질환 외에는 아픈 곳이 없었던 건강한 몸이었지만 세균에 감염돼 1년도 못돼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병원 측 잘못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백신은 이 병원에서 고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부터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 측은 수술이 잘 되었다면서 퇴원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꽉꽉 밟고 다녀라. 뭐 괜찮다. 잘 됐다. 이러니까 뭐 우리야 뭐잘된 걸로 생각하고. 환자는 아프다 그러면 왜 아프다 그러느냐고. 아니, 잘 됐는데 이렇게 꽉 웃어서 스님이 꽉꽉 밟고 다니라고 했으면 꽉꽉 밟고 다녀야지. 그러면 아파서 못 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도 백신은 네 번의 외래 진료 때마다 통증을 호소했으나 역시 무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아유 아프다 이제 이런 식이 아니고 움직일 때는 아유 아파라 이제 이러는 게 아니라 아주 막이 진짜 사람이 까무라칠 정도로 아프다 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수술을 하고 나면 고관절 같은 거하면 다른 환자들 보면 그렇게까지 고통 안 받거든요. 그데 계속 고통 시료 하고 그러는데도. 하여튼 재 치료를 받고 나가라. 병원 적은 6개월이 지난 후에야 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는데 이 원인을 못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와가지고 원인을 잡았다. 그래서 그러면 뭐 잡았느냐 그랬더니 엄청 심한 균이 붙었다. 아주 독한 놈들이 붙어가고 있어서. 백시에게 붙은 균은 MRSA, 즉 메치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 구균이었습니다. MRSA 균은 먼저 수술을 한 엉덩이 부위를 괴사시켰습니다. 그후 다리를 타고 내려가면서 조직을 괴사시켰습니다. 수술을 하여튼 수도 없이 했거든요. 자꾸 이 세균 때문에 수술을 해도 이게 꼬매지를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아까 저 보다시피 막피써던게 그 꼬매지를 못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백신은 폐혈증으로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VRE균까지 감염되었습니다. 항생제가 거의 듣지 않는 공포의 슈퍼박 테리아로 불리는 MRSA, v r 2가 한꺼번에 온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1년 2개월 만에 세상을 떴습니다. 겠다러서 너무 울해 하시고 뭐가 셨어요 어떤 한데 자기는 아프지 않았을 때는 뛰어다녔는데 내가 왜지 모르겠다고. PD 수첩의 취재 요청에 병원 측은 수술 후 감염 방지 노력을 기울였고 사망 원인은. 신장의 기능 저하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부인 박 씨는 거대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진료 기록부를 떼는 것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원래 외래 진료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가요? 돌아가신 분이 무슨 진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절차가 그래요. 보호자분이 아시더라도. 위치 네. 좀볼수 있을까요, 그 법을? 네, 안될 이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목복지부에서 네. 나온 거니까. 네. 병원 측은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 기록부를 발급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환자나 직계가족이 요구하면 발급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뭐 환자 직계가족이 오면 당연히 응, 응, 응해줘니죠 만약 그렇게 안 하지 않았을 때는? 음, 자기 정신 측은 행정치원들로 합니다. 박씨는 감염 사고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병원 측의 오랜 관행에 맞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이 중환자실의 관리와 위생 상태는 저희가 취재를 시작하며 예상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물론 모든 병원이 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감염 문제에 대해서 한결같은 병원의 입장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항력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균 감염을 100% 막아내겠다고 도전한 나라가 있습니다. 25년째 병원 내 감염률을 1% 이하로 묶어두고 있는 덴마크가 바로 그 나라인데요. 이 우리나라 병원들이 한결같이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항생제 내성균인 MRSA와 VRE가 기성을 부리면서 전 세계가 세삼 덴마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1980년도 이후 항생제 내성균 감염률을 1% 이하로 묶어두고 있는 비결이 궁금한 것입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병실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손소독이었습니다. 그런 후 멸균 장갑을 착용합니다. 간호사가 멸균 용기에 담긴 산소 호흡 기구를 꺼냅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회용을 사용합니다. 부위회 진료가 끝나면 멸균 장갑마저 폐기합니다. It's v e r i i g so y o s e r w a 한 부위의 치료가 끝나면 다시 손을 씻습니다. 세면대에는 소독제와 비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사를 놓을 때도 멸균 장갑을 착용합니다. 주사기는 반드시 주사 직전에 개봉합니다. 한국에서처럼 주사약을 제어 놓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Never, oh, seldom, um, the the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은 서로 세균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됩니다. 덴마크만의 독창적인 감염 방지법이 이른바 발본 세곤 작전입니다. 외국을 갔다 왔거나 처음 오는 환자는 무조건 항생제 내성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샘플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균 수색 본부인 샘입니다 If there's uh, MRSA, the bacteria uh, turns green. And this, this one is a typical M MRSA. These green, green points are MRSA. e yeah. This is all MRSA bacteria. MRSA가 확인되면 이곳의 격리에 치료합니다. 나아가 가족과 주변 사람까지 수색해 MRSA를 박멸합니다. 이곳은 올해 들어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 규모를 줄이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노력 결과 30%를 웃돌았던 덴마크의 MRSA 감염률은 1980년대 이래 1%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These, uh, strains of MRSA that are in the... 덴마크의 병원 곳곳에는 주황색 손이 그려져 있습니다 당신의 손은 소독했느냐고 묻는 표시입니다 감염률 1% 이하는 이같은 경각심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덴마크에 비하면 우리의 어류 환경은 턱없이 열악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환자들은 구급차를 타는 순간부터 세균에 노출됩니다. 구급차 산소호흡기에 세균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VR이라는 무서운 항생제 내성 세균인 장구균이 다수 검출되었습니다. 병원을 들었으면 대기실에서부터 세균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한 병원 대기실에서는 폐렴, 연세상 구균 집단이 높은 수치로 검출되었습니다. 중간기 버튼에서는 병원성이 강한 녹농균과 항색 포도상 구균이 다량 검출되었고 환자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침대 역시 병원성이 강한 포도상 구균이 검출되었습니다. 화장실 손잡이에서도 포도상 구균종과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감염시 치명적인 위험이 될수 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일부 병원에서도 내성균 감염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병원에서는 연초부터 손소독을 독려해 왔습니다. 의료진들은 병실을 들여서기 전에 의무적으로 손을 소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손소독률이 55%로 증가했는데 감염률은 무려 10%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손소독이 왜 중요한지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손을 씻지 않고 배지에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깨끗이 씻은 후 배지에 찍었습니다. 손을 씻은 배지와 씻지 않은 배지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손을 씻지 않는 의료진은 매회 진료 때마다 이 정도의 세균을 퍼나른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손 씻기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어, 손 씻기만 잘해도 어, 세균 전파를 이상 수 있습니다. 손으로 가는 점.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손을 씻는 의료진을 찾아보기란 정말 힘들었습니다. 병실 입구에 손 소독제가 비치돼 있지만 아무도 손을 소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멸균 장갑을 착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는 맨손으로 상처를 만지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입니다. 맨손으로 환자를 치료한 여의사가 손 소독도 하지 않고 맞은편 병실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역시 맨손으로 환자를 돌본 후 소독을 하지 않고 병실을 떠납니다. 의사에게는 사소한 부주의지만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오진희는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세균에 감염됐습니다. 가족이 뒤늦게 이상을 발견했지만 세균은 이미 한쪽 어깨 성장판을 갉아먹은 뒤였습 우리 아이가 내가 하고 신생아실에서 단일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밖으로. 병원 책 많이 했더니 아, 자기는가 경로도 모르고 어애기가 이런 거자기는 어떻게 하는 식 아, 우리 책임은 아니다. 만세 한번 해보자. 자랄수록 차이가 벌어지는 팔길이 만큼씩 어머니의 얼굴에 그늘이 지고 있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감염으로 생긴 부담을 모두 환자에게 떠넘겨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신생아실이나 중환자실처럼 폐쇄된 공간에서는 감염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감염되고 있, 있어도 엄마들이대 알고 모르고 넘어간다는 게더 심각한 거예요. 모르니까 엄마가. 얘가 병원에서 감염이 있는지 물라서 그걸 모르고 그냥 내가 잘못 육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나 보다라고 그냥 치고 해버리지. 제호도 신생아 때 세균에 감염돼 다리의 성장판을 잃었습니다. 세균 감염으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는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연구 결과 세균에 감염될 경우 의료비가 평균 2배 늘어난다고 합니다. 세균 감염을 줄이기 위한 보관이 있는지 의사협회에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이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 그것이 발생됐을 때 최대한 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의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그러한 것을 어 정부 차원에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도와줘서 같이 할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냐. 감염 후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의료현실. 감염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덴마크의 의뢰진. 어느 길에 오른지 검토해볼 시점이 되었습니다. 예, 박건식 PD, 우리가 지금 덴마크의 사례도 봤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의료보험 수가 인상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요? 예, 덴마크처럼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려면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조차 덴마크식 방식을 흉내내지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과 영국의 많은 병원들이 덴마크의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정책이 바뀐 겁니까? 네, 그렇진 않고요. 병원들이 스스로 변하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비 몇 푼을 아끼려다 그에게 배상을 하느니 차라리 감염 예방을 잘하는 병원으로 평가를 받아서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겠다는 전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인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2주간 취재를 하면서 이 병원들의 무신경한 위생 실태에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 당장 서구 선진국 수준의 예방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비용상 무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손을 씻고 또 기구를 소독하고 원칙에 따라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는 의료진이 취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보건 당국도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병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